3점을 만드시고 또 3점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결속해서 썩 간해지를 만들었다. 3점 차 다음에는 간해지죠? 간해지가 두번 나오죠? 등음경에. 3점 차 다음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간해지가 나옵니다. 간해지를 경과한 다음에 10진부터 이제 나와요. 간해지. 여기 간해지는 저 밑에 간해지와 달라요. 건해라고 해도 될 건데 보통 발음을 간해라고도 하지요. 꽃감을 말은 말은 감을 건시라고 하지요. 건시 꽃감 건시라 해도 되고 간해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등각보살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금강간해라고 하죠. 간해가 두번 나와요, 등음경에. 금강간해가 더 최상이죠. 부처님에 비해서 간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조사선문에서는 간해로 미릉 연등사라 부설거사에도 나오죠. 전등록에도 나오고. 간해로는 능이 생사를 변하지 못한다. 이것은 나쁘게 평가를 하는 말이죠. 아직까지 성부를 못할 때 간해요. 간해로는 미름변 생산, 차량 야시, 커브 보라. 주설거사. 가사 설법을 잘해서 꽃비가 날리고 돌이 고개를 거듭거듭 거듭 점두를 간다 해도 생각해보면 다 허망한 짓이다.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도 내가 공연시 제자를 거느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수학만 하다가 자기 공부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품 제자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간해로는등이 생사를 면하지 못하나 그걸 생각해보면 어, 도환니 응당니, 허망해서 허부부라,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쓴다고 나는 다 알면서도 꼭 빼먹고 썼어요두번 나와요, 끝붙자 두번 있어요 허부부라, 허망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간해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조사선문에서는 대책합니다 그러나, 능음경에서는 간해, 요괴 간해도 상당한 경기고, 금강 간해는 뭐, 칩집보살 이상인데 뭐, 단 부처님 되기 이전만을 말한 거죠. 조사선문에서는 교회 별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부처님도 납작호를 만들어버리죠? 부처님도 별것이 아니라고 살불, 살조하잖아요. 불야타, 조야타. 부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조사도 죽여요. 살불살조. 부처와 조사를 다주기지 조사 선문이 그러한 그 아주 참 격에, 격에 아주 고수를 쓴 거죠. 통쾌한 그 손을 쓴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고 성불작조도 있고 성불작조가 있는가 하면 또 살불 살조를 가지 그렇게 본다면 뭐 간에만 납작코가 아니라 부처까지도 납작코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꼭 거기만 준할 필요는 없지요 곧이 마음으로써 중중 유입함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중중 그 가운데 가운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 지기 차심으로 중중 유입은 능은 경에 나옵니다, 팔권에. 자꾸 그, 어, 깨달아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의, 아까 하옥 속에, 열반의 어,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원적사에, 원하 속득, 뭐, 무슨 천수경에 원적사라고 나오죠. 원적사 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열반의 바다에. 이런말이아아 불가에 태어남에 칩주라 이름하고 십진은 여기서 빼놨네요. 십주, 십행, 십효양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불가에 태어나서 불가에 거주한다 해서 칩주라고 이름하고 불사를 행함에 칩행이라고 이름하고 십진은 여기서 생략했지만 십진,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효양, 사면이죠. 불사를 행함으로써 집행이라 이름하고, 또 삼처에 섭귀함에 치표향이라 이름하고, 삼처라고는 휴양삼처 칠원만 하지요. 발언하는 그 공덕이 삼처에 휴양한다고 하지요. 내나 친불 급중생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삼처요. 그래서 어. 중생계에 회양을 하거나 또는 뭐여 중생계 또는 재불계 또 진여세계 내가 다큰박 공덕을 전부 다 이쪽으로 회양을 하는 것 이걸 삼처라고 하죠. 삼처에 휘양한다. 중생세계와 부처님의 세계와 또는 진여 세계, 진여 세계, 진여계 그러니까 어, 친불 급중생이죠. 마음은 진여고 마음을 깨달은 것은 부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법까지 다 해서 삼처라고 하죠. 삼처에 섭귀하는 것을 치표양이라 이름하고, 일진을 실증하는 것을 일진, 일치녀, 일진 법계, 일진 법계를, 어, 일진이라 하지 법진입니다. 법진을 징득하는 것이 바로 칩지라 이름하고, 서 등각에 예, 이르러 열반의 바다에 덮어서는 법의 구름이 열반의 바다에 덮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어, 등각에서 요각으로 들어가는 그런 찰나지요. 곧직대 정멸해, 대 정멸해 직하여 생사가 영원히 고요함이요, 생사가 영원히 없어진다 말이요. 그까지는 등각, 등각의, 어, 금강 간에까지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묘각은 이제 성불할 때요. 묘하게 깨달아서 장엄을 받아요. 만덕장엄 만가지 덕을 성취해서 장엄을 받아야 들어갈 때는 곧 만덕과해, 만덕과해에 직하여 보리를 영원히 이름이네. 사지보리를 성취한 거죠. 상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에, 대원경지 네 가지 사지 보리, 보리를 영원히 이루이니이뤘다 말이죠, 이루미니 보리라는 것은 가지라 지혜라 돌아 번역하죠 게다음을 보리라고 하죠 고이 돌아본된 고이나 소위나 같은 말이요. 아까 저우에서는 바소자로 했죠, 소위. 이른바 귀무소득자며, 얻을 바가 없는데 무소득에 돌아가는 바며, 돌아간 것이며. 능음경에 이 말이 나오죠. 돌아갈 바 뭐야, 얻는 바 없는 그런 절악무위처럼 얻는 바가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간다. 본래 얻는 게 없잖아요. 반야심경에 무소득고라, 이무소득고라. 얻을 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거죠. 무동무실이죠 다만 다시 본래 부동의 자체에 돌아가서 그 본래 있던 집에 본가의 그 보배, 보배를 출연함이요. 밖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무소득의 진리에 되돌아가서 본래 부동체 순응어무 부동체에 다시 되돌아간다. 복환이죠. 부환이라 해도 되고 복환이라 해도 회복해서 돌아간다 말이죠 돌아가서 본래 있던 자기 본가에 자기 가향에 상락가향 자기 자성의 집에 있던 여러가지 보배를 출현시킬 뿐이지 밖으로부터 얻는 바가 아니라면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어디서 갔다가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자리를 발휘할 뿐이다 말이죠. 여도는 마음밖에 도가 있다고 구하잖아요. 치매의 구도라. 마음밖에 도가 있다고 해서 도를 구하죠. 그러니까 유도지. 성의 구도나 뭐 가, 같은 말이 자기 신성 밖에 도를 구하거나 마음 밖에 도를 구한다면 그건 다 유도지시야. 자기 마음 안에 본래 다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밑에 말은 개환소에서 말한 말을 반박하는 바, 말이죠. 어찌 인도 아니고 가도 아니어서 속절없이 텅 비어서 하나도 얻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리야. 개환소에서 그, 저, 열애의 과체는 뭐, 어,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했죠. 개환소 제일 초건, 그, 저, 통석 가판인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의 미린 수직요를 설명할 때 비, 비과라고 했죠. 그런 식 설명은 설명답지 보다죠. 조사의 선문식으로 설명한 것도 아닌 것도 같고, 또한 교리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조사의 선문식, 선문에서 하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개관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것을 이어서 반반하는 말이죠.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어서 그 자리가 본래 공해서 아무 뭐 소득이 없는 것과는 어찌 같으리야. 그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본래 있던 그 자가의 진보를 출현시킨다는 말이죠. 아까 무소득에 돌아가서 무소득이면서 얻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깎다 하면 장난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무소득이니까 무득이 얻는 게 없죠. 무득이 득이라 얻는 것도 없이 얻는 거요. 또 얻어도 그 자리는 얻는 게 없고. 득이 무득이고 얻어도 얻는 게 없고 얻는 것도 없이 얻고 닦으도 닦는 것도 없이 닦고 닦어도 닦는 게 없는 거 무수히 수 수이 무수라. 원각경에 그런 말을 많이 말했죠. 모든 게다 환이다. 환이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닦는 건 필요하거든. 또, 닦지만은, 도노 점수를 하든, 도노 돈수를 하든, 닦으되, 닦는 것 없이 닦아요. 무심으로 닦거든. 이렇게 해야, 여기서 말하는, 인지 발심이 과지의 각과 합하는 거죠. 처음에 생멸심으로 닦으면 안 되지 않아요? 불생밀심으로 닦아야 되니까 닦는 것 없지 닦어요. 보시를 하되 보시하는 상 없지 우주상으로 보시한다고 했죠. 금강경에 그 도리와 같은 거죠. 닦는 것 없이 닦고 닦아도 닦는 게 없는 도리. 이것은 이에 선나에 의지하여 0분만더 하고 십시단장. 네? 선나에 의하여 서 성유를 수진. 하는, 성인의 지유에 닦아서 나아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3점 차에서 붙어서, 욕의 간해로 붙어서,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요각까지 그래서 수능 대정, 수능어무 뭐큰 정어, 성시, 성종이라. 처음 시작도 처음을 이루고, 종말까지 이루는 마무리 한 거죠. 처음에 발심할 때는, 발심 수행할 때는 성시고, 나중에 견성 성불할 때는 성종이죠. 성시 성종 간걸란 말이죠. 그러므로 다섯 이름을 빼져서 그봉기하기를 부촉하시니라. 수능음에 대한 경리림이 다섯 가지가 나오죠. 다섯 가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팔권에 나와요. 응음경의 명칭이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이름을 내져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말세 중생들이 등엄경을 받들어 친히기를 부탁하셨다 말이에 그것까지 등엄경이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삼아타 또는 산마제 선나 이것 말한 것은 거짓말 어, 그다 끝났죠. 팔권까지 하면 다 끝나버려요. 중요한 것은 육권에이거는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팔권에서 선나급 법까지 해서 다섯 가지 경명을 다 말했으니까 그다 끝난 거요. 그다음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부칙으로 이제 말한 거죠. 간도 주역에서는 이 관교도 성시 성경이라고 하죠. 이게 간은 산을 상징한 거죠. 관. 간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성시성종이라 물지 성시성종이라 주역 것이 공자가 간계를 설명할 때이간계 성시성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말이에요 성시성종이라 물건은 모든 만무로 사무로 성시성종이 간이다, 죠 그러니까 간은 방향으로는 지적적으로는 동북방이죠. 하엄론에는 그 나오죠. 동북방이 바로 간방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그게 간이거든.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때 북은 마지막 끝나는 곳이죠. 처음 시작도 북에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동쪽은 봄이고 남쪽은 여름이고 또 서쪽은 가을이고 북쪽은 겨울이죠. 동서남부 여기는 이제 봄이고 여기는 하하고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고 그런데 간방은 동북방에 여쯤 있어요. 정동도 아니고 그래서 간방은 울지 성시성중해라. 모든 만물이 처음 시작도 간방에서 하고 종말도 간방에서 한다. 그것하고 우리나라 구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역적으로 발교로 볼때 간방 분야라고 합니다. 간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죠. 산이 많죠. 들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산 빼놓으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동서 문화가 여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해가지고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어 천지개벽 간다고 가지요 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것은 종말을 보는 거예요. 종말론을. 그러나 어, 사실은 종말이 아닌데 그녀들은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기를 쓰고 우리나라에다 전부 다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가 없고 다 유물론 사상 아니요? 기독교도 사실은. 막스, 칼막스, 주물론 사상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주의는 없죠. 대도주의 같은 건 없죠. 큰 우주, 대도, 큰 도를 <웃음> 주장하는 대도주의는 없고 공산주의 아니면 어, 자본주의, 거기다 칼막스, 눈물사관에서 나온 물질 사상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모든 동섭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동기부를 찍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거든. 천부사상이나 대도가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반방에 오색 인류가 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성시고. 마지막 지금 종말론을 부짓고 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도 바다에 많이 잠기고, 저 미국 대륙도 많이 바다에 잠기고, 고대호가 다 바다에 잠긴다고 예언가들. 지금 언제 어, 테레비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게 이제 성룡인데, 그럴 때이 동북방 간방이 간은 또 남자로 봐서는 사람으로 봐서는 소남이라요 소남을 간이라고 봐요 소남, 소년들이요. 소년들이. 간이 때문에 지금 어린애 소년들이 말도 안 들어요, 교수 말도 안 듣고 총장 말도 안 듣고, 자기들이 날 뛰죠, 바로 가지요. 그러니 까 총장 머리도 깎게 가지고 막 분칠하고 계란으로 막 던져서 세례도 하고 사일구도 학생이 이렇게 해서 정부를 다 타도 하고 이소남시대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유의할 점은 동북방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축인이거든요. 육갑으로 보면은 축인 두 가지가 간이라요. 이게 간이거든. 그래서 국가의 운명도 기구하게 이렇게 태극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로 내가지고 위에 이북은 축이고 토고. 여기 이남한 인목이라 이렇게 또 갈라졌거든. 간방 우리나라 간방이 추진으로 또 갈라져. 이렇게 짚을 때간의 추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 문명도 이상하게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거. 구한으로 해서 삼한으로 벌어지고 삼한에서 남북한 양한으로 벌어졌지. 그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 묘하게 <웃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구한으로 벌어지고 천부경 연구해보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삼한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는 이한으로 분리돼 지금. 음. 처음에는 이한인데 이한도 아니지. 그래서니. 지금 남북한으로 벌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음? 갈 곳이라면 도로 이제 일한 뜻기지, 뭐. 이제는 통일이, 부, 부, 불원장 내원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없어지야 제대로 되죠. 비무장 지대, 남북은 철조만이 없어져야, 국기도 다음에는 바뀌어져야 돼요. 저런 식으로 분단해놓으면 안 좋죠. 그래서 성시성중이라 이제는 모든 세계 문화가 종말도 되고 새로 시작한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할 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 아닌 어떤 주의가 새로 나와야 돼요. 그주의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도주의 물질 눈물사관이 아닌 물질반응은 아니거든. 물질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요. 물질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지만은, 본래는 일심에서 나온 게거든. 성시성종하민이 그러므로 다섯 이름을 맺어서 서부기하기를 부탁했다. 그것까지 좀치였다 합시다.